안녕하세요. 오늘 이제 이거요. 게, 게장. 엄청 게 크죠? 이게. 그리고 이거 전복 10개, 게 4마리, 새우 어, 10마리. 이렇게 한꺼번에 넣어서 담을 거예요. 게는 이거 끝바, 여기 끝 여기는 살이 없잖아요. 그렇게 잘라불려 이렇게 깨끗하게 살 없는 걸로. 예를 들어서 이 게가 아, 산 거를 사시면은 이 손질을 깨끗이 다 해가지고 냉동실에다가 얼리세요 얼린 다음에 이걸 계장을 담아야지 이살 이런 데발 속에서의 살이 쏙쏙 잘 빠지니까 그렇게 해야 돼 이거 나는 일부러 산거 살라 그랬는데 장사하신 분이 얼려놓은 거 좋은 거 있다고 가져가서 얼려놓은 거 샀어요 그래서 전복은 이따 다 닦아 줄 거고 아열 마리가 아니다 이거 여섯 마리다 여섯 마리 그리고 새우, 새우도 수염을 잘라볼 거 이런 것도 발도 잘라볼 거. 이런 거라 이거는 안 먹으니까, 잘라리고 꼬리도 이만큼 잘라리고 걔는 손 솔로, 이렇게 싹싹싹싹. 지금 이게 개가요, 알배떼잖아요 여기 속에요, 알이 다 들었어요. 원래는 이거, 배딱지요 이거 배딱지 띄워도 되고 안띄어도 되는데, 먹을 때 상이 지저분하니까 이렇게 딱, 이제 지거 얼어가지고 안 떨어지네. 이거는, 이거는 띄웠는데. 띄어가지고 여기도 깨끗이 닦아주면 좋아. 전복고 이 새우가요. 이 새우만 담으면 별로 맛이 없어. 이게 개하고 섞어서 담으면 개에서 맛있는 물우러나가지더 맛있어. 이 듬으로 듬으로 두 개인가 세 마리 더 줬어. 그러니까 열 마리가 넘어. 이게 이요 이제 그 간장 물이 중요한데요. 이 간장 물이 얼마나 들어갈지 모르잖아. 이 용기에 따라서 다 틀리더라고. 그러니까 손질하기 전에 이걸 딱 담아봐가지고 물을 딱 한번 부어봐요. 그래갖고 이만큼 올라올 정도로. 딱 담아가지고 쪽 따라서 그거를 반반 놓아가지고 반은 물, 반은 장 그렇게 하면 돼요 나는 그래서 이거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그 200ml 짜리 12컵이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물 6개, 에, 간장 6개 할거예요딱 6개 응? 음. 와 간장이 딱 6개야 요와물 6개 미림을 100g씩 100g? 100g 100ml, 100ml. <웃음> 다시마 이거 감초 4개 이거 파불리에요파불리 말려놓은 거 이럴 때 쓰는 거에요 말려놨다가 그리고 파불리가 너무 조그마니까 파를 좀더 넣을게요 청양고추 이렇게 짜게 해서 매운맛이 우러나야 되니까 두개 정도 이소주컵으로 2개 이게 물이 끓으면은요, 중불을 해서 한 시간 정도 끓일 거예요. 이게 막, 우러나야 되니까. 양파를요, 또 까빡하고 안 넣어버렸네. 아이고큰거 하나, 사등분 이제 이거 끓으려고 하니까, 이따가 끓으면 중불로 줄여야지. 이게 한 50분 끓였거든요. 그만 끓일래요. 불 끄고, 다 건져내야지, 건데기를. 꼭꼭 눌러서 짜야 돼. 아까우니까. 여기다요, 전 생강을, 큰, 이게 그, 저기한 빠는 게 밖에 없어서 생강 여기다 그냥 이거를 이렇게 풀 거예요. 그 저기한 생강 있으면 한두톨 넣으면 돼요. 마늘은 어 편으로 썰어서 한 열쪽 액젓을 좀 넣어줄 거예요. 액젓 맛있게. 이제 식으면은 이게 풀면 돼요. 식혀야 돼. 다 식었어요. 그래서 일다 붓고 이게 간이요. 짭짤하니요딱 좋아요. 이거물 맞추기 힘드니까. 이게 손질하기 전에 딱담아놔갖고 물을 잠긴 자으로 부어봐가지고 그렇게 반반씩 물반 간장반 하면 돼요 그렇게 맞춰서 양념하면 돼 이렇게 해서 냉장고에 바로 넣어야 돼요 이거는 그래서 한 3일 이딱 한번 물 끓여 붓고 예 이게 간장, 간장게장 4일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정리를 좀 하려고 이렇게 개가요다 이제 된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 따보고 딱지는 띄고. 야, 이거 알배가지고요 응. 새우. 새우도 이렇게 상에 넣을 때딱 이렇게 반 잘라서 이렇게 먹기 좋게 이렇게 넣고. 전복도 있어요. 전복은 숟가락 따야지. 전복 여기요. 여기 보면 여기가 입이 있잖아요. 이거 딱딱하니까 좀 잘라서 이렇게 버리고 이렇게 칼로 어서, 어서가서 이렇게 썰어서 드실 때 그렇게 드시면 돼요. 이 간장은요 올해 장에다가 올해 담가면 놓 맛이 없어져요 이 살도 물러지고 그래서 한 3, 4일 되면은 이렇게 건져가지고요 냉동실에 얼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드실 때 응? 드실 때 이제 녹으면은 장을 부숴가지고 해야 되거든요 간장은 이제 밭해가지고요 마늘을 끓이면 물렁물렁해지니까 여기다 그냥 해놨다가 먹을 때 조금 섞어서 먹으면 돼 이 간장은요 끓여가지고 지금 우리는 지금 안 끓일 거니까요 끓여가지고 식으면 냉장고에다가 따로 보관해 놨다가 이거 하나 꺼내서 이렇게 먹을 때 부숴서 먹으면 돼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.